안녕하세요 써니텐 입니다 사람들이 저가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니까 여행 상품의 가격이 왕복 비행기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저가투어 상품으로 결제를 하고 전 일정을 다뺀 다음에 개별 여행을 하는 손님들은 가이드 입장에서 좋은 손님일까요? 안 좋은 손님일까요? 아니 질문을 좀 변경해서 식당 예약을 30인분에 두고 음식값은 선불로 지급한 상태로 20명만 참석을 한뒤 불참한 10인분에 대한 음식 가격을 환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식당과 주방장은 피해를 봤을까요? 아니면 이익을 봤을까요? 정답은 10인분에 대한 식재료비가 굳은 것도 있고 주방장은 그 10인분에 대한 요리를 할 수고를 더니까 그만큼 이익을 본 거라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30명의 단체손님이 놀러와서 10명은 쇼핑과 여행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 불참자 10명은 입장권이나 차량 이용비 및 가이드비 등 일체 지불된 경비에 대해 환불받지 않는다 해도 여행사는 그 행위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답은 나온 겁니다. 만약 단체 투어로 와서 일정 참여를 안 하고 개별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가이드는 한 명이라도 덜 신경 써야 하니까 노동의 수고를 덜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와 여행사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말로는 개별 행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당연히 처음 혹은 몇번 왔던 국가지만 해외이고 영어도 통하지 않는 국가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고딩들 수학여행도 아니고 스무살 넘은 성인 나이에 해외에 나가면 사고가 쉽게 날까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거리를 한밤중에 혼자 걷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이 그 참석을 거부하는 여행객들이 1인당 100불씩 총 1000불을 모아주면 그날은 개별 행동을 해도 사고 발생률이 0%로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누가 들으면 가이드가 베트남의 치안대장인 줄... 이러한 가이드가 있다면 당연히 진산 손님들 또한 있는 법이죠. 이번 편은 가이드 입장에서 옵션 투어와 쇼핑을 안 하는 손님보다 더 싫은 손님의 유형을 뽑아보았습니다. 아는 척. 아는데 아는 척하는 것은 좋죠. 베트남 전쟁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일어났고 그 시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몰라도 떠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야 사실 인터넷에 물어보면 10초 안에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죠. 출처도 불분명한 카더라 통신 이야기만 듣고 와서 한국에서는 김밥 한줄 먹을 돈이면 여기서는 임금님 수락상과 같은 12첩 반상을 먹지 않느냐는 사람은 양반이고요. 여행 일정 끝나고 도움이 있는 노래방이나 술집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으면 그냥 가서 술이나 한잔하고 오면 되지 거기서 또 업소녀하고 썸을 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지 가이드를 통역감 데리고 가죠 그런데 문제는 잘 놀다가 계산할 때 계산서 보고 무조건 바가지 씌웠다고 우기는 여행객이죠 대화도 안 통하는데 직원이랑 실갱이 하고 가이드는 중간에서 메뉴판이랑 계산서 맞춰보고 맞다고 하는데도 바가지를 씌웠다고 계속해서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기가 베트남을 거의 매달 놀러 오는데 술값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백 스킬을 시전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 친구가 베트남에 놀러와서 5만원이면 의장놀이 한다고 했는데 혹은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밤새 술 먹고 티 뿌리고 했는데도 돈이 10만원도 안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이드가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하는지는 아시죠? 혹시라도 공식 일정 외에 따로 술집에 갔는데 너무 비싸게 나왔다 생각이 드시면 그 술집 명함을 챙겨놓거나 간판 사진과 계산서를 폰카로 찍어서 아래 설명문에 보이는 제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곳이 바가지인이 아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국수집에 데려가서 한 그릇에 사오만동하는 거그 가격을 수배로 불려서 받아가지고 차액을 남기는데 손님이 벽에 붙은 메뉴판 가르키면서 뭐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거는 콜라, 스프라이트, 환타 등과 같은 음료수값이라고 떠드는 가이드도 양아치지만 그 아치 가이드의 대결이라도 나온 듯 베트남 오리지널 쌀국수를 처음 먹어보면서 5만동하는 쌀국수를 원래 여행객 요금이 이거고 현지인 요금은 만동이죠? 라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해졌을 때 가이드한테 쌀국수가 베트남어로 뭐냐고 물어보시면 그 발음과 벽에 붙은 메뉴판의 글자가 비슷해 보일 겁니다. 저가 투어로 왔을 경우 가이드가 백마진을 받는 경우가 99%인데 양심 가이드라 일비 정도로만 측정해서 받는다든지 혹은 저가 투어 가이드지만 양심이 있어서 백마진을 받지 않는 1%의 가이드에게 백마진은 몇 프로 받냐고 라 물어보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백마진도 보통 개인이하는 쇼핑몰에서나 가능하지 롯데마트나 꿈마트 같은 곳에서는 백마진을 달라고 해도 안줍니다 아 혹시 모르죠 그 가이드가 롯데마트 대주주라면 롯데마트에서 팔아주는 만큼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롯데마트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더니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롯데마트는 백마진 몇 프로 주나요? 라고 물어보면 가이드들 또한 어이없어 할겁니다 뭐그 외에 항공사 사유로 인한 비행기 연착부터 시작해서 날씨가 안좋아서 투어하기 힘든 것까지 가이드 탓을 하는 진상손님 일정 끝나고 율랑녀와 술집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밤에 대화가 안 통하니까 새벽 3, 네시에 가이드한테 전화해서 해결 좀 해달라는 사람 등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컨텐츠로 다뤄주셨으니 패스 음... 또 다른 진상손님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베트남 가이드분들 영상 아래 댓글로 진상손님의 유형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업소녀와 로맨스를 꿈꾸는 호구들의 특징입니다